망했다. 지금까지 명절 기념을 잘 피해왔는데 너무 자신만만했었나 보다. 모든 강박을 내려놓고 정말 마음 편하게 쉬었는데 정말 너무 편했나 보다. 적당히 차먹을걸. 마음을 잡아야 하는데 떡국에 팔아버린 영혼은 돌아오지 않는다.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? 실화냐? 3개월 걸려서 뺀 살들. 3일만에 복구했다. 아.. 옷을 벗고 재야지. 몸에 주렁주렁 많이 달고 있다. 옷다 해봤자 고작 0.4kg 아직 벗을 게 남아있다 희망을 잃지 말자 하, 조금 내려놓는다고 살찐 건 변하지 않는구나 아직 한장 남았다 생각하는 그거 맞다 반스한 장은 기별도 안 오네 최종 알몸 88.4kg 조졌다 연휴 동안 쉬면서 4kg 가까이 증가했다 평소 같으면 쉬는 날에도 열심히 영상 찍고 편집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편하게 쉬었나? 운동보다 편집을 안 해서 살이 찐것 같다 영상 기록을 멈추면서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고 과거에 내가 잠시 튀어나왔나 보다 다이어트 독학 1주년 앞으로 남은 시간은 45일 정도 45일 동안 10kg 가까이 빼야 한다 답도 없네 쉬면서 영상은 안 찍었지만 다행히 운동량은 유지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3월 1주년 전에 70kg대 진입을 목표로 살을 깎아보자 마음 놓고 먹고 자고 해서 그런지 체중이 증가한 것 빼고는 몸 컨디션 상태는 최상이다 다시 음식량 조절만 잘하면 될 거다 잘 안되겠지만 나는 나를 잘 안다 여기서 멈추는 순간 다시 121kg 찍는 건 3개월이면 가능하다. 미친 스펀지 밥 같은 흡수력. 초심을 잃지 말자. 아직 끝난 게 아니다. 살을 35kg 빼도 지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. 지겨운 싸움은 빨리 끝낼수록 가성비가 좋다. 찌고 빠지고 반복하지 말고 가성비 좋게 한 번에 가자. 마음먹고 운동하려고 하면 꼭 이런다. 날씨가 추워서 줄넘기가 얼었다 전 영상 고정 댓글 참여하신 분들 4분 계셨습니다 타다리 타기 하고 당첨되신 델루나 다크엔젤 님이 포기하시면서 남은 두분 재추첨 했습니다 <웃음>